붙이 치우치. 야, 뭐, 치우치. 하나 붙이바도 죽었다. 야, 너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야, 너. 아우 야, 너. 들어 야, 너. 야, 잡아 너. 야, 너. 우리 엄마는 운전 해야 는 우리 하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8, 8, 8, 8, 8 8 또앞서어올리기 위한 수동화 한 가는 힘다한 일곱, 이한손우즈 여덟 끝이 아우 체스트업을 한참 세요 체스트업을 한참 그 여기 건물다 먹인 상 여기 먹인 상 하나, 아서 아래로. 하나, 치 허리. 둘, 츄치, 츄. 셋, 츄치. 넷, 넷, 다섯, 츄치, 츄. 여섯, 츄치, 뜨 일곱, 뜨 여덟, 츄치. 아홉, 츄치. 열쇠. 그치? 아 여섯. 그치? 일곱. 여덟. 그치. 아홉. 열. 자, 다 오. 오. 잠깐만요. 자, 둘. 쪽. 하나. 둘. 그 셋. 그치? 넷. 그치? 아스. 여섯. 그치. 그렇 너, 여자, 한 대고, 한 대, 한 대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쌰, 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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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엉덩이 딱 붙여서 내려. 일곱 그치 공딱 잡고. 여덟꼬공 놓고. 아홉 배트 잡고. 들어. 오케이.